자, 지금, 들까면 돼. 우리 왔던 대로 하니? 있어, 여 여기야. 야, 킬로 나 이번 o 은노 도량 생각한 게. 이 해결해. t 고 하면.